<목소리> 뭐요첫티트가 이리... 어. 아니 아니에요 이상한건데? 어? 왜 네, 저번건데? 예 이상해요 당원가? 어, 삼친가? <목소리> 요새도 어때요? 요즘에는 뭐 날씨 때문에 주석나서 그게 아닌가요? 요거 살고 하시고 예예 선생님 어 타이라바라는 이 장르가 네. 그러면 흘림낚시 뭐 그렇게 해서 아, 돼서... 흘림낚시가 아니고? 예예 예. 배에서 쭉 내려가지고 예 바닥을 딱 찍으면 찍는 동시에 살살 감아 올리면 되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감아 올리면은 예. 참돔이 공격성 오중이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투둑투둑투둑투둑합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느낌이와요 그때 후킹을 하면 안돼 절대. 오 네. 후킹을 하면 안 되는 낚시에요 후킹을 하면 안 되는. 어. 계속 투둑투둑하면은 예.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어 입질이라 해서 빨리 예, 예. 감거나 예, 예. 후킹하거나에 예, 예. 예. 빠집니다. 왜냐면 페라바에 이거 타일을 쫓아와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먹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두두두두 하거든요 예. 바늘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두두두두 해도 계속 감아요 아 천천히 릴링을 해준거예요그 속도로 계속 릴링을 해주, 해주면은 아. 두두두두에다 쿡쿡 박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늘을 먹은거예요 아. 그때는 후킹을 해도 되는데 후킹을할 아. 필요 없어요 후킹을 잘못하면 빠지니까 예. 어떤게 진짜 입질인지 모르잖아요 예. 흥분하지 말고 계속 감아 올리면 돼요 예. 흥분은 안할자신 있습니다 네. <웃음> 그러면 바닥을 찍히면 퉁 하거든요 예. 퉁 하면 그때서부터 뭐 몇바퀴 감는다든가뭐 그런... 계속 감으면 돼 끝까지요? 아니, 계속...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는 순간 감는 순간서부터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그럴 때가 있고 딱 떨어져 폴링을 하고 예. 감아 올릴 때 얘네들이 쫓아 오르면서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다섯바퀴 열바퀴 열다섯바퀴 스무바퀴 다섯바퀴 무한반복을 하시다보면 그때 입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파퀴를 감고 기다리다가 스테이 하다가 네. 또 아, 내리고 바닥을 내리고 아... 다시 배가 서있지가 않잖아요 바닥을 탐색하면서 가면서 이제 음. 입지층을 찾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12월 8일 구물입니다 물때는 거제도에 왔는데 참돔타이버를 하러 왔습니다 간략히 어, 미리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 일부러 검색도 안하고요 배를 타러 왔는데 오늘은 홍보 영상입니다 목적성이 있어요 바다친구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승선을 했고 어, 한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참돈 타이라바 이 장르를 도전해보려고 어, 왔습니다 거제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홍보영상 이런 것도 찍게 되고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떤뭐 출연료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선비를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장비하고 타이라바, 채비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제가 늘상 찍던 대로 그냥 찍고 그래서 오늘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쓰면 되고 타이라바에다 직결하는 건가? 선장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네 아니면 여기다가 핀도레를 연결을 하는 건지 기본적인 테클박스라든지 뭐 핀도레 이 정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어 일부러 검색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참소 타이라바 이런 응. 장르에 초보도 할수 있다 하셔가지고 응. 자 이게 사장님 말씀 좀 여쭙게요 네, 네. 나일론 줄이 원산가요? 원래는 합사 줄인데 이게 지금 슈크리더이 아, 안에 네 합사가 감겨있는거 같아요 아. 이건 대여하신거죠 예예. 중간에 다시 매기가 번거로워서 길게 매신거 예요아 잘라버리라고 조금 조금씩. 끝부분은 그 핀도레 같은걸 하는건가요? 핀도레 안하시는게 좋을거예요아 타이라바에도 직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 네네 건가요? 왜냐면 아. 요즘 유동식 써가지고 아. 그 헤드가 위로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아. 네, 선장님이 하라는대로 하시면 아. 선장님 타이라바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 <웃음> 헤드부터 끼고 예, 예. 타이를 선장님께서 메신 매듭이 클린치너트 혹시나 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하. 이게 유동이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돔에 입질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유동이 아니면은 예. 이 무게 때문에 이물감을 느껴서 놀 수가 있거든요 어. 이물감을 못 느끼게 몰고 쭉뺄 수가 있어요 얘네 가만있고 쭉 들어가면은 또 이물감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예. 예. 150g이네? 아, 여기가, 여기 어디지?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병대병대도라고 하시는데? 아이고야. 선생님, 그냥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예. 각도를 아 이렇게? 네, 넘어가면 부하가 걸려아예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이거 캐스팅은 아니고 <웃음> 와 바닥이 안 찍히네 와와 와, 150g짜린데 어 이제 찍힙니다 자 찍히고 바닥 확인하고 하나 자, 하나, 둘, 아, 하고, 예, 렇게 하고, 아, 그냥 흘리 는 낚시구나. 자, 땅찍 고, 선생님, 뭐, 바퀴스 감고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다시 내리고. 아, 바로? 바로, 바로. 아. 해를 이렇게 살짝. 여섯. <웃음> 어, 좋네요. 예. 여기도. 예. 바닥을. 여덟. 예. 찍자마자 올리는 게 중요해요. 아. 바닥을. 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바닥을 안 찍으면 입질이 없어요. 아. 와, 좋아. 릴링을 빨리 하고 싶은데. 와, 헤드가 150g 짜리. 와, 150g. 와, 드래그 안 풀려? 와, 이제 좀 풀리네. 살짝만 더. 드래그음이 안 나니까 드래그 풀린지 안 풀린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만큼요만큼요만큼 5미터, 10미터, 15미터 뭐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낚시군요 이게. 예. 거기 지금 지렁이도 안 껴죠? 예예. 예, 지렁이 안 껴도 되고. 예예. 예. 혹시 저기 하면은. 예. 지렁이를 그냥 바늘에다가. 그렇죠. 대가리를. 아. 이렇게. 대가리만. 대가. 요 여기를. 아. 관통해가예 아, 알겠습니다. 바을 하나에 하나씩. 예예. 예. 자 핑계삼아 지렁이 한번 껴보고. 예. 꼭 지렁이 안 껴도 되기는 하는데. 예예예. 예, 예. <웃음> 자 선생님께서 지렁이를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워보고 하겠습니다 와 엄청 깊이 가는구나 바늘에다가 끼우는거요선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찬바람이 불때 나오기 시작한다 하시는데 이건 찬바람이 아니고 <웃음> 사람 잡는 추위니까 제가 오늘 낚시복 안에 내피를 입고 그 안에 두꺼운 겨울티를 입고 얇은 속옷 하나 입고 한네겹 정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겨울에 이제 하는 구명조끼 입고. 와, 그래도 춥습니다, 진짜. 장갑은 오늘 낚시장갑이 아니고, 제가 손발이 좀 차가지고, 특히 장갑 끼고 왔어요. 자, 지렁이 한 마리 꼈습니다. 자, 수심 20m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참돔 때 사용하시는 라이트징인들 네, 예, 예. 그 배는 어우 잘 빠졌습니다 되게 17인승 정도 되는데 껌모랑 비슷하죠 사이즈는 근데 되게 굉장히 잘 빠졌어요 배가시 하고 쿵 다시 바닥 찍고 바닥이 익는 느낌은 수풀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시면 천이 없네, 천. 초이 초에 한 바퀴 정도? 저기 떠오르는 태양도 좀 보시고. <웃음> 오, 남해 일출이네. 삼십, 사터정도어터라고 하시더니. 아 맞다, 철따라 계속 반복했지. 아빠, 육십 미터. 육십 미터요? 우리나라 그 작은 돌섬들 보면, 뭐 서해권 외연도도 그렇고 저쪽에 뭐 흙도 군산 앞바다에 통영 풍아리 나오면 사량도도 그렇고 자 경치는 우리나라가 참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손 엄청나게 시렵습니다. 스키 장갑을 꼈는데도 이런데 주위에 보니까 누렁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대병대도 대병대도가 저 좌측으로 보이는. 돌섬인가 봅니다 오, 정말 일출과 함께 돌섬이 정말 멋있죠 어, 오늘 저까지 4명 출조객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낚시가 여유롭네요 조법 자체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쿵 찍고 바로 한뭐 다섯바퀴나 여섯바퀴 감고 다시 바로 내려서 쿵 찍고 예, 선생님께서 커피 타오시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예 어서 고맙습니다 어서 따하다 아, 일출이 멋있죠. <웃음> 예 예. 일출도 멋있고 선생님도 멋있고 <웃음> 배도 잘 빠졌네요 선생님. <웃음> 7.3톤이라고 하시더니 옆에 그뭐 테클박스 같은 거 놓고 앉아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들 이제 <웃음> 10톤 물들다. 아 고수님이신가 봐요. <웃음> 장갑을 들였는데 <드렸는데>, 예그 <웃음> 네. 감각 느끼시려고 하시는지 릴 잡고 계시는 로드 잡고 계시는 손은 장갑을 안 끼셨네요. 저는 스키장갑 끼고 가도 이렇게 손이 시려운데 와, 대단하시다. 아, 열정이 있어요. 네, 예, 그러신가 봐요. <웃음> 아니, 그거 아닌데, 얘네가 날이 추워지니까 밑에서 팩에 약은 입질을 되어 있고, 타닥타닥 네. 타닥 한닥 예, 한 바퀴 무시하고 타닥. 가운데 이제 따라올라서 그렇게 많은데, 다섯 네. 바퀴 감고 내리고, 다섯 바퀴 감고 내리고 하다가 밑에서 만약에 입질이 있는 그러면은 10바퀴, 20바퀴 이렇게 감을 틀려놨따라올라가 예, 아 근데 그게 되게 아마도 잘 몰라요. 아 있잖아. 약은 입질. 결국에는 그 느낌을 알아주려고 장갑 안끼신 거네요. 아, 한마리 <웃음> 있는 뭔지 <거좀> 볼래? <웃음> <웃음> 자, 열정 있으신 거 보시니, 보니까 고수님 맞, 맞으시네요. 와, 선생님, 저는 처음에 6 0 m 를 잘못 들었어요. 2 0 m 로한참 불리려고 하는데. 80m에서 예, 예. 80m권이니까 이어를 타고 넘어 있는 지금. 짓구나 하신 것만 봐도 재밌네요. 아, 예. 구종류랑 조금 달라서요. 예예. 예. 드랙을 예게풀도고 하셔야 돼요. 많이. 완전 많이 열어놓고 하시는. 어. 성도가 좋을 때는 예. 상관없는데 요즘 같은 때는 드랙을 풀러 줘야 터트머리를. 이물감 말씀하시는 네, 거고 쫄때 이게 헤드가 따라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 참동때 보면 지금 엄청 남창거리잖아 예예. 그게 다 이제 입질 할 때. 아 지금 바람은 아좀 아까보다 한 0.5도 죽었어요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예, 꿀팁을 들었습니다 지금. 두 종류는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뜨끔하네요. <웃음> 자, 레그를 아, 감으면 진짜 예예. 나중에 유일하긴 하거든요. 히트가 됐을 때 그때 잠금. 장군... 쪼이면 되니까. 아. 창문 입이 끝에가 앞에가 좁고 안에가 넓어서. 어, 어. 예, 예. 안에가 넓어서 창질을 해도 천장이 안 걸리고. 아 바늘을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요리창이 끝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침에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사장님 이 되게 과학적이라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이제 막 알아보고. 어. 아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네. 타입이시구나. 좀 여쭤봐가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사진가고 엉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집중해야되는 낚시고 재밌긴 합니다 아무튼 뭐 아직 조관은 없는데 뒤에서 있어야지 여기 세분 조사님들 어떤 분께서 히트를 하시는지 한눈에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한번 한번 볼게요 자 해가지고 자 챔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분께서 히트 하셨는지 금방 금방 보이겠죠? 자 바닥 찍히고 하나 둘셋와 150g 무겁다 와 60m 40m 막 이래요 장난 아니야 근데 과연 이런거에 첨더이 물릴까? 다운샷타고는또 다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한 마리 걸어봐야지 알겠지만 아직은 손맛을 못 봐가지고 저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조법이라든지 알려주시고 또 옆에 선사님들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m? 50m라고 하시네요. 네. 와, 남해는 진짜, 일단 볼게 있잖아요, 경치. 그리고 물색이, 물색이 다릅니다, 물색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드랙도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낚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슬쩍 입질이 있어도 천천히 따라오면서 올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감아주는거다 이 말씀 하시네요 입질을 받으면 계속 감아라 계속 탐색하는거죠 30밖에 없네 헤드를좀 다른 걸좀 교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패턴에서 잘안 나오면? 여쭤봐야겠다. 자, 선장님. 네. 입질 없으니까 저도 좀 바꿔볼게요. 네. 스카도도 한번. <웃음> 예, 예. 어떤 색깔이, 어떤 색깔로 바꿔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은. 예. 꼴뚜기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는 것같요 어, 이거는 지렁이 패턴은 해봤고. 해봤고. 단순한걸로 이건 쭈광인가요 네. 이거는? 야광인가? 야광 비슷한건데 어 한번 하고있어 예예 그게 뭐 어떤 정답은 있는건 아니 그렇죠 아니니까? 지금 보니까 옆에 하시는 분들 오 아, 이거 반응이 큰데? 요스포트럭 <웃음> 예예 봤어. 요걸로 요걸로와 헤드는 그냥 그색깔 써도 될까요? 헤드도 요걸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아. 120g인데 아 예예 어, 이건 핑크어 뭐 그래. 반짝이? 예. 반짝이 뭐 이런거죠? 예. 자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 입질받으셨어요? 저 <웃음> 지금 어, 체비 바꾸더라고요 저도 좀 바꾼다고 했더니 이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빨리 안가서 이게 예. 아마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어. 사이트 생각하신 거같은 어, 뭐 선장님 추천이니까 <웃음> 선장님께서 아까 하시는거 보니까 그냥 저기 하시더라고요 클린시 노트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하셨구나 헤드 이번엔 120g 짜리입니다. 헤드부터 끼우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거자 유동식 타이라고입니다 유동식 하고 클린시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위에 어, 쇼크리더가 대략 한 5호에서 6호 정도로 보이니까 한 번만 더 하죠 하고 꽈배기 매드. 클린시 노트를 우리말로. 꽈배기 매드. 자. 그리고, 살짝 끝은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채비 결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건 좀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 그렇구나. 내려가면서 좀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그런 액션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와, 뭐, 기본 40m 뭐, 이 정도네. 여기는 아까 방송하실 때 60m라고 하셨나? 자, 선장님께서 꾸준히 다니시면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조사님들하고 말씀하시고, 이게 배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조류에서 배각이나 이렇게 흘러가게. 배에서 바깥으로 약간 흘러가게. 120g이면 어 112g인가요? 30호가? 32호, 3호 정도? 32호 정도 되겠네요 너무 빨리 감나봐요 옆에 사장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릴링이 빨리 감는것 같습니다 자, 회수해서 저도 지렁이 좀 껴봐야 되겠어요 한 녀석으로 한 마리에. 추워서 얘들도 활동력이 없네요 폭이 좀 큰데 감성도 6호 기준으로 하면 세이코 한 16? 16 정도 되겠다 길게 먹을까? 너무 길게 했나? 라에 들면 먹겠죠? 있는 공. 음. 아직 아무도 소식이 없으신데. 선장님 원래 네. 원래 이틀이 없으려면 없는 건가요? 아 이제. 예. 이제 피딩 타임이 와야. 아. 참동은 날물이라고 하던데. 아네더 또, 또 아... 깊은 시절 정도 예. 좀... 예 타이라바에 꼭 천돈만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 람비씨는 다 걸리죠 아예 어, 네. 선생님 지렁이는 실한 녀석 뭐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대가리 부분만 좀 끼워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해보시다가 예예 예. 그 요것도 좀꿔 거고 아 헤드? 헤드?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120g 짜리입니다 <웃음> 희한하게 생겼네? <웃음> 자 거드라고 하시네요 다음에 채비 바꿀 때 저걸로 바꾸라고 하니까 해가 좀더 뜨고 좀, 손이 좀덜 시려울 때, 그때, 헤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20g 짜리. 자, 터에, 세 번째 터에 왔네요. 해가 뜨니까 좀 날려나? 홀로그램 헤드인데, 이걸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조류와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되시는군요. 부실이 <웃음> 그런 거 울면 끝내주겠네. 자 선장님 수심 얼마나 나와요 여기? 어, 와 계속 내려가. 55m. 55m라고 하시네. <웃음> 수심이 계속 얘가 그러니까 바닥 찍으려고 하면 계속, 계속 내려가. 어 그렇습니까? 자이라바도 색상 교체도 좀 해보고. 어? 지렁이 아직 있네. 한 마리 있네요, 지렁이 얘도 한번 교체해볼게요. 자, 같은 120g인데. 이쪽이 맞나? 좀 짧게 잡아서. 다섯 번만 묶겠습니다. 자, 헤드를 금방 교체를 했습니다. <웃음> 헤드 한먹고 <흘려? 웃음> 어, 왔어요 헤드를요? 네. 어 그런 <웃음> 경우도 있구나 퍽 하고 헤드 하고 왔. 다 부시리 말만 들어도 살벌한 부시리 어? 히트인아드랙을 많이 풀어 놓으셔가고 소리가 나는구나 네. 어? <웃음> 히트하신 거고 사장님 히트예요? 아 아쉽다 휘었는데 예, 예 휘었었는데 자 헤드를 바꿨습니다 저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갑을 낀 이상 뭐툭 치고 뭐 이런 감은 잘 느껴지겠죠. 특기장갑은 사실 좀무득합니다어뭐요 땅에 단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뭐가 툭 쳤구나 어쩐지 이게 지금 오세 갑사 같은데 많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땅에 단거만이툭 쳤습니다. 내려가면서 툭친 거구나 제가 내리다가 바닥을 딱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찍었구나 하고 다섯바퀴를 감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리는데 한없이 내려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줄이 많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툭있는건 이게 내, 내려가는데 뭔가 탁 친건가요? 콜레파이트도 받을 수가 있 어. 그럼 물고만 챔질을 어... 할거야 <웃음> 뭔진 몰라도 60m? 뭐, 기본이 60m네, 요 여기 와. 와, 더. 한 색깔이 더 풀렸어. 60m에요, 선장님? 60m. 90m에요? <웃음> 와, <웃음> 바닥에 찍힌, 찍혀. 거의 다 풀려야겠다. 히트라히트 역시, 매물도 앞이야. 어? 음. 뭐예요? 조기? <웃음> 아, 조기. <웃음> 아, 저, 조기도 나오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중간에 올라오다 타 탁은 아닌데, 살짝은 뭔 걸렸었거든요? 자, 자 매물도입니다, 매물도. 졸 거예요. 이틀 있어요? 아니. <웃음> 이런 날이 처음이네요. <웃음> 잡아도 입을 안 해요. 어. 아... 아, 조용하다. 선장님께서 너무 안 나오니까 마음이 다급하신 거예요. <웃음> 별거 다 해보시네. 이게 보니까 체력이 낚시돼요. <웃음> 이거 완전 멘탈 타움이야 어... 진짜 멘탈 타움인게 저는 옛날에는 지렁이 잘안 트는데 네. 양옆에서 막 지렁이 끼고 막 오징어 끼고 이러면 가운데서 진짜 멘탈 깨지거든요. <웃음> 어. 그거를 먹을지 말지 먹을지 그왜 포르기가 왜 애기 예예 먹을지 말지 아아 아아 근데 이게 계속 그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바닥을 찢고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계속 어? 어, 어? 뭐다올라가가지고미 아니 뭐 20미터도 안됐어요 다 올라와서 그랬어 뭐야 첫 히트가 이... 아니아니에요 이상한 건데? 어? 네 저박만 해도 이상해요. 방어가삼치가 자, 그러면은. 힘은 세지 않은데? 네. 삼치? 아, 삼치? 아 첨돈 맞아. 아니, 아니. 어, 와. 아, 나, 나 그럴 줄 알았어. 오, 오, 오. <웃음> 꽝조사는 뭘 해도 이런, 이런 걸 잡는 거. <웃음> 오, 되게 크다, 보고. 와. <웃음> 대박. <웃음> 아, 어쩐지 쇼크리도 거의 다 감기고 있는데 네. 왔더라고요, 이거. 음. 아니 회도 못 먹는 녀석이 왜 잡혀? <웃음> 우리를할줄 알면 어. 회도 먹었는데 보고 크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시다 그럴까요? 네 <웃음> 참자 <웃음> <웃음> 훌쩍 넘겼는데? 와 되게 크다 전 보고 이만한 거 처음 봅니다 이 바닥이 아니고 공주님 선생님 어? 이게 원래 보고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쫓아와서 물은 거죠 이제. 아 한참 빨리 감았는데? 오 손맛은 좋네요 아니, 크다 <웃음> 사진 가져가실래요? <웃음> 네, 네. 아, 그래도 손 벗고 예, 예. 아, 손맛은 봤습니다. 어,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보고가. 릴링은 굉장히 빨리 하고, 수심에서 한 20m? 수면에서. 20m 정도에. 일단 여기도 시 어? <웃음> 보고도 어창하게 <어차피> 드셨어. <웃음> 자, 오늘 그만큼 힘든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장님,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시끄러운거 같으니까 <웃음> 엔진까지 끄고 조용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까지 끄셨습니다 근근히 옆에사장님 처음 <웃음> 하시는 분이 사고치시네요 근데 못 먹는거잖아요 근데 <웃음> 저거 까치봉도 비싸요 어 그래요? 예 까치봉 따로 <웃음> 셀렉할 수 있는 오자 여튼 손맛은 봤으니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나오겠죠. 웃음> 아니, 무슨, 광어 다운샷 이런 거 가도, 놀래미만 잡, 뭐, 그 모기에 놀래미만 잡히고, 옆에 사장님은, 누워의 자존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웬만해서 지렁이도 안 끼신다고 하시는데, 멘탈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장님, 그, 멘,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나봐요. <웃음> 꼭꼭 박아요 야 드래금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자 천천히 어우 첨동 잡는걸 처음봤어 저는 잡어 같은데 오오오오 박어박어 뭘까 과연 오 오오오 오, 오. 야 드래그 미으을 재밌었을텐데 호득호득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왔어요? 아, 예 근데 잡어 같아요 뭐뭘 잡아봤어야지 알지 잡어 잡아, 잡어 오호. 첨동이다. <웃음> 25cm 넘으니까. 어, 아, 25cm 넘어요? 네. <웃음> 자, 제 인생 첫 첨동입니다. 이야, 예예. 기념사탑으로. 네. <웃음> 자, 제 인생 첫 첨동. 참덤. 자, 첨동이에요. 아이고, 아, 제 인생 첫 첨동입니다. 이야, 되게 이쁘다. 작지만 되게 이쁩니다. 아, 지즈. 아, 어,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 인생 첫 참돔이니까 살려줘야죠. 도덕, 도덕, 도급하죠 예, 예. 예, 선장님저첫 참돔이니까 방생할게요. 예, 예, 방생할게요. 예, 예. 자, 숨어 보여줘서 고마워. 자, 시, 예. 이쁘다. 파이라바에 천둥이 나오는구나 아 타닥타닥 타닥하네요 진짜 저는 놀림인 줄 알았어 작은이가 역시 도움의 손맛은 아니고 아니, 뭐 도움을 잡아봤어야 지제 인생 인생 첫 천둥이 어 아, 근데 이빨이 있네요 아 재밌다 파이라바 아 근데 몇 미터에서 나왔지? 그걸 모르겠네 또 탐색하다보면 나오겠죠 아 땅을 눈으로 보니까 헷갈려서 그냥 계속 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땅 찍고 85m 막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먼산 보고 있다가 후둑하는 게 감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야 yeah. 멋지게 이트오우 파이팅 저렇게 하시는구나 <웃음> 뭘까? 뭔데, 이렇게. 오, 전동! 오! 이야, 이거, 오짜 되겠다, 오짜! 야 에? 오, 짜안 돼요? 와, 이야, 와, 나옵니다. 와, 잡고 싶다. 저 아까 위콜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 계속 안 감겼었거든요? 그래서 드랙을 좀 잠갔더니,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위콜림 같았어요? 와선장님 이거 어짜 안되겠어요 어짜 안될래나 아저 지렁이 확인해 봐야 되겠어 지렁이 없어 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았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어디 포인트 지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장님, 오자안 돼요. 오자한45 정도 될려나? 와, 크다. 와, 선수는 날른 거예요. 역시 오, 여기, 여기 아까 고긴데 25cm 짜리 잡은데, 지금은 10m 권인데, 예. 아, 골. 어, 선생님 아까 여기 이때 했던 그 자리죠. 네. 예. 말이 말이 <웃음> 3도 3차, 상살이라고들 하시는데 삼차한 마리만 잡으면 아까 25cm나 던진 거고. 제가 매물도 등대섬. 매물도 등대섬이요? 예. 저 남에는 섬이 멋있습니다. 예, 예. 아, 시장하네요. 지렁이를 새로 끼워야 되겠어. 열심히 합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이게 어려운 낚시인지, 아니면 제가 어복이 없는 건지. <웃음> 제가 어묵이 없나봐요. <웃음> 어, 예. <웃음> 날물이 네. 3시 반이 끝나가더래. 음. 3시 반까지. <웃음> 대박이다. 물이 다간것 같아. <웃음> 이게 하루 동안 갈 물이 잠깐 동안 다가버리고. 네. 아까 그때 네. 잠깐 네. 가니까 네. 그때 입질안했어 원래 팔국물이 물발 제일 센데. 음. 근데 이게 해보면. 갈때가 있고 네, 조금인데도 엄청 네, 갈때가 있고 일몰일때도막 미친듯이 갈때 있고 <웃음> 선장님, 예. 이런 날도 진짜 드물죠? 그렇죠. 예. 제가 어복이 없나 봐요. 날씨가 예. 안 좋았다가 어제까지 예. 풍남 주변에 있습니다. 어. 내일도 저람 뜬다고 하던데, 풍남? 네, 풍 어. 바다 친구 이 선단에 생활낚시 배가 있나요? 네. 생활낚시? 예, 생활낚시입니다. 예, 예. 뭐잡는거예요 거기는 뭐 다양합니다 그냥 털털이 어. 이걸로 아니고 어. 그러면 나오는 어종은 뭐 나오나요? 선뱅이도 나오나요? 선뱅이 폴라 아 폴라 참돔 지치 참돔도 나와요? 네 사이즈는 좀작아요와 이거. 어, 접으셨네 나왔어요? 네. 어, 언제 나왔지? 아, 매너팩에 계신다더니. 네. 와, 다 풀렸네. 원줄이 굵으니까요. 엄청 떠내려갑니다 가급적이면 타이라바용은 어, 라인 코팅된 게 좋겠네요. 저류도좀덜 타고, 같은 옷스면 좀 매끈매끈하니까. 우와. 거의 날물이 끝나가는데 유속이 아니고 이건 바람 때문에 배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히트! 참더 히트, 혹시나 했는데. 이야, 박는데. 아, 괜찮아. 드을 많이 풀어놨더니. 계속, 계속. 계속 박는데요? 히트. 네. 아, 회, 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빨리 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풀었나 드래그?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호, 예. 예. 드래그 자꾸 멈춰요? 네, 예,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어. 이사람 같이 땡기면 어, 터지지. 예. 예. 와, 이야, 이거 손맛 좋은데? 예, 꾹꾹. 오호, 이야. 저이부하은잘 모르겠어요. 드레그를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나아요. Oh. 계속 가면 좀더 빨리. 계속 힘써요? 네, 계속 힘써요. 예. 네, yeah.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맛은 좋지만은. 한 단은 넘을 것 같은데? 글쎄요. 봄인데, 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작은 거 아닌가? 네. 오호. 들어요? 아, 그냥 이대로? 네. 작은데? 오! 안작다 오! 이야! 잘 왔어 나왔어! 이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고맙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이야! 횟감 나왔어 횟감! 음, <웃음> 이야! 사자사자 사자. <웃음> 이야! 막판에 했어! 막판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선장님! 이야! 와! 참도 손맛이 이거구나! 진짜! 이야! 끝내줍니다! 진짜! 정말! 어우! 손, 손 조심하세요! 반을 두개다 걸렸죠? 네. 이야, yeah. 한 마리 잡았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와, 잡았어. 아, 이, 이게 참돔 손맛이네. 이야. 오, 오, 이야. 끝내줍니다, 진짜. 크으. 제 인생 첫참돔운 참돔. 첨돔. 이야, 사자. 사짜. 사자입니다, 사자. 사짜. 아 좋습니다. 이야. Yeah. 와네가 첨덩이구나 집사람한테도 한번 보내줘야지와 네. 기분 끝내줍니다 진짜 와. 아 이게 선생님 얼른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지? 여기 있나봐요 그리고 투득투득하면은 어 진짜 심장이 미칠듯이 쿵쾅거렸는데 심장이 막,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끝내줍니다 진짜. 예예. 예. <웃음> 큰기또네 <큰일 났네>, 이거. <웃음> 자래그을이 정도로 풀어놔야 되는군요 이게. 선장님께서 옆에 계속 코칭해주셨는데 처음이신 분들도 선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신 거 왜냐면 제가 타이라바 생초자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타이라바란 걸 해봤는데. 저 오늘 손맛을세번 봤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시, 저 1년에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생초보도 세 마리 잡는데 뭐 보고 한 마리 잡고 참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야 손맛 진짜 죽이네요 진짜 이거 처음에 탈탈 그를때 후킹하고 싶은 일이 예, 많죠 아우. <웃음> 그걸 참아야 됩니다 예 예. 진짜 아 이걸 챔질을 해 말아 막 그래, 이런 생각을 예. 들고 그걸 꼭 찾는 사람이 예, 예, 예. 그래서 일부러 히트 이 말씀도 네. 처음에 안, 크게 안 외쳤어요 한참 감은 다음에 후킹 <웃음> 된건가? 이 했을때 히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수심이좀 낮습니다 예예예 예, 아손맛 진짜 당차네요 이게 타이라바구나 발찬도 좋으면 손뱅이라는 것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손뱅이 잡고 싶었는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우막판에 터지네 아 집에 못가게 <웃음> 왔어 왔어 어 오우 동이야야 나옵니다 나와 선생님 갑자기 막 나오네요 yeah. 자, 피딩타임이라고 하시니까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거의 들어가신다고, 여기 한 번만 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끝인가 보다 했는데 거의 막판에 사자 한 마리 잡고 앞에 사장님께서 한 30? 35? 이제 깜냥이 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또한 마리 또 나왔어요. 오! 갑자기 막 나오네? 어요 <웃음> 예. 애들이 다 이렇게. 그근데 지금 예. 보면서 슈퍼히트 계속 나고 이게 잡을 예. 때 느낌이 있어요. 참돔이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물살 때문에 테라가 갑자기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게 쫓아오면서 안 물고 그냥 가고 안 물고 가고. 그런데 여기부터 서 많이. 아유. 아니 손맛이 끝까지 오면서 후크 가니까. 사이즈 손맛 전형 때는. 쿠쿠 박는 거그 손맛이 진짜 좋다. 어. 전용대가 아닌데도 손맛이 이렇게 좋은데 전용대를 쓰면 와. 와 신기하네. 갑자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막 오네요. 와, 선장님 30분 전에 철수하셨으면 이게 손맛 못 봤을 텐데. <웃음> 내가 하도 미안해서 철수를 못 하고. <웃음> 3시 철수해야 <웃음> 미치겠네! 예, 예. 아, 미치겠네! <웃음> 토독, 토독, 두 번, 두번 했거든요? 아우. 아, 이런. 150g. <웃음> 아.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할 겁니다. 와, 토독, 토독. 터독하고 한 일주일 있다 또 터독했는데 와. 아와이거 네. 참.. 자 보셨죠 보셨죠? 보셨죠? 자 이, 이렇게 합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이거 참돔일까요오 되게.. 되게 얕아요! 예예예 예장된거가장된거아이저 예, 예. 큰거 잡았다고 해장대데 장대네 장대 <웃음> 장대네. <웃음> 아 그래도 뭐 어, 타이러버에 장대도 나오네. 나어선생님손 조심하세요. 어전 이거 독가시 있어 있다고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못 만지는데. 아 가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는구나. 와아 참돔 한 마리 걸으니까 전부 다 참돔 같아가지고 짜릿짜릿합니다 진짜. <웃음>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꼈어요? 그래, 예, 예. 어, 왜요? 철수. 아, 철수요? 네. 아, 예, 예. 아, 이거 아쉽다 <웃음> 아, 그렇죠. <웃음> 자, 오늘, 오늘 바다친구하고 함께 했는데, 와, 네. 손맛 진짜 좋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장대도 잡았는데, 어, 내리면서 조감을 가지고, 엔딩을 또 따로 찍겠습니다. 와, 끝내준다. 어, 이게 와, 아빠, 이 아빠 어, 아, 빠 이거. 이거. 이거. 거야거이아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거 아 저기 뭐야? 어 낚시에 잡히더라고 저. 이렇게 커? 어 아빠가 잡은 거라서 큰 거야. 아빠가 잡은 참돔 뭐야? 아빠가 저 꼬리 있는 거. 나도 참돔 낚시에보고아넌 아기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저용해 저기... 너랑 타냐? 어 유머는. 용한은... 고작같어요 얘보다 거 작은 애가 제일 그 배에서 제일 큰거 잡고 제일 많이 잡았어요. <웃음> 아빠 한 번만 낚시 때 땅으로 지워주는데 제일 많이 잡았어요. 아전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웃음> <웃음> 아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미안해서 오래까지 하셨다고 하십니다. 야, 혹시나 촬영한다고 설정이나 이런 거 있으신지 알았더니 선생님 원래 그렇게 하시나봐요. 선생님 네, 안하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선장님,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치즈,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바다친구 선장님이세요. 미안하다고 계속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런 스타일의 선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선장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